안녕하세요 루이오빠입니다 오늘은 자작 트윈스타를 만드는 동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재료는 전선 50cm 가량 어댑터와 연결할 수 있는 잭 부분 스탬판 아크릴 틀 사이 티움판 클립 그리고 전선 연결 도구입니다 사이 티움판과 스탬판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킹을 하셔야 돼요 한쪽은 ㄷ자 한쪽은 선으로만 그을 거고요 두 장을 긋는데 하나씩 서로 반대로 그어 주시면 돼요 ㄷ자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가위로 쉽게 잘릴 수 있고요 서로 대칭되게 하시면 돼요 전선을 아까 선 그어 주신 부분으로 감아 주신 후에 납땜질을 해 주시면 됩니다 실리콘으로 납땜한 부분을 꼼꼼히 감싸주셔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리콘으로 방수 처리를 하지 않으시면 하루도 안 돼서 다 부식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실리콘을 꼼꼼하게 이렇게 다듬어 주셔야 틀에 넣으실 때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실리콘은 충분히 말려주시고 잠깐 팁을 드리자면 스탬판은 보시는 것처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난 후에 납땜하고 실리콘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립을 해볼 거예요. 아크릴 틀에 스탠판을 먼저 까시고요. 사이띠움판을 올리신 다음에 스탠판을 다시 올리시고 덮개를 덮어주시고 클립을 꽂아 주시면 끝 쉽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스텐이 서로 붙지 않도록 하시는 거고요 전선은 이렇게 극성에 상관없이 한 선씩 연결해 주시면 돼요 전선 연결 도구를 이용해서 돌려서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고정됐습니다 이거는 아크릴 거치대를 이용한 모양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조립 방법은 똑같아요 스탬판을 먼저 올리시고 사이티온판을 끼우시고 그 다음에 다시 스탬판을 올리신 다음에 덮개를 덮어주시면 됩니다 덮개를 덮으실 때 스탬판과 스탬판이 서로 붙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 주시고요 자, 클립을 꽂아 주시면 완성 됐습니다 이렇게 걸어서 사용하실 거고요 거치대는 보시는 것처럼 각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거치대가 기울어져 있는 이유는 아래쪽에 기포가 발생해서 맺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자, 어댑터는 제가 사용하는 거는 12V 2A짜리고요 용량을 확인하실 때는 정격 출력 전압 12V 2A 인지 꼭 확인하세요. 다른 전압도 실험해 보시고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그걸 사용하셔도 돼요. 자 작동 영상입니다. 인터넷에 자작 트윈스타라고 치시면요. 특히 유튜브나 이런 검색창에 자작 트윈스타라 치시면 많은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아크릴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보통 테프론 테이프나 이런 틀을 이용해서 생활 속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예쁘진 않아서 조금 예쁘게 만들 수 없을까 생각해서 제가 아크릴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작동은 잘 되는 편이고요 사용 시간은 보통 하루에 5분 너무 오래 사용하시면 물고기들이 산소결핍으로 죽어요. 그래서 장시간 켜놓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이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